안녕하세요. 동파랑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아주 바쁘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 서점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베스트셀러죠. 돈을 지배하는 31가지 부의 도구, 작가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오지혜 작가님이십니다. 네네. 올 리치 컴퍼니 대표신데요올 네. 리치 컴퍼니는 회사 이름에서 그대로 느껴져요? 네. 모든 사람이 부자 되게 하는 회사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세요? 어 이제 뭐 금융 경제 교육도 해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어 고객들의 자산들을 음. 어잘 도울 수 있도록 음. 런 컨설팅 이런 걸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강연도 많이 네네. 하시고 그죠. 은퇴설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 전에는 또 시티은행, HSBC 은행 등등에서 최우수 PB로 선정되는 등 아주 금융 전문가로서로 탁월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지은 책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강남 부자가 되었나, 네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제가 이제 은행에서 근무할 때, 강남 지역에서 이제 PB로 활동을 하면서, 음. 어, 부자들의 습관, 그 다음에 부자들의 자산 관리 노하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예. 책을 냈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오늘 어, 저희와 함께하는 오지혜 작가님과 함께하는 인터뷰 시간은 크게 두 꼭지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컨셉을. 네. 첫 번째 컨셉은 은퇴를 앞둔 분들이 네. 아무래도 자기 개발이나 또 노후 준비를 위한 필요한 시간들 네. 그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두 번째 컨셉은 은퇴를 하고 계신 분들의 네. 은퇴 후, 노년, 노년을 어떻게 하면 재정적으로든 알차게 지낼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저는 네. 책을 다 읽었는데 네. 참 유익한 내용이 한50곡지 정도 두루 많습니다. 이것을 오늘 인터뷰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함께 나누고 싶은 몇 곡지만 좀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네. 또 조금 더 구체적인 궁금하신 분들은 베셀레인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는 요즘 포모라는 단어가 유행해요. 포모, 네, 네. 이게 어떤 의미죠? FOMO가 어, Fear of Missing Out의 음. 글자를 앞자만 따서 FOMO라고 아, 이제 하는데요. FOMO. 네네.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내용을 직역을 하게 되면 음. 뭔가, 어, 나만, 뭔가 놓쳤다, 음. 놓친 거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어떤 용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나만 빠졌다 음. 이런 소외감에 대해서 굉장히 <웃음> 예. 좀 불편해하는 감정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감정들을 이제 포모다라고 이제 얘기를 음. 많이 한것 같습니다. 포모라고 생각하면 지난 2020년도에 네, 코로나가 네. 덮쳐서 네. 전 세계 주가가 폭락을 하고 네, 네.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급등을 했잖아요. 네, 또 우리나라 같으면 부동산 음. 집값 급등 네. 이런 등등에서 기회를 놓쳤다 하시는 음. 분들이 벼락 거지, 벼락 네. 부자. 이런 용어들하고도 연결되는 말이네, 그죠? 맞아요. 예. 실제로 이제 포모 정우군을 앓고 있는 분들이 앓고 있다고 해야 되나? 좀 맞나요? <웃음> 어, 주변에 사실은 음. 그 내가 그 안에, 그 게임 음. 안에 참여자였다면 예. 뭔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예. 그 게임에 참여자가 아니었던 분들은 음. 사실은 시장이 빠질 때도 그렇고 시장이 예. 오를 때도 그렇고 예. 두 번의 모든 기회들을 다 놓쳤다라고 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행복에 대한 기준이 어, 절대평가라기보다는 상대평가가 음. 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잘 됐다 라고 음. 하면 좀 그런 행복감을 높이 느끼는 음. 국민의 어떤 기준들이 예.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예. 포모가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그만큼 지난 한 1,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자산시장의 변동폭이 컸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같은 포모 정우군 네. 이게 디디브 이야기하면 비관주의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네네. 이 같은 비관주의의 유혹에서 음. 보서다긴 해야 되잖아요. 그쵸. 어떤 방법이 있나요? 어, 일단 돈의 심리학에서 보면 요 음. 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관주의에 빠질까 라는 예. 부분들을 이제 연구한 자료들을 보니 예. 어떻게 보면 비관주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 음. 굉장히 좀더 합리적이고 똑똑해 보이는 내용들에 대한 근거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낙관주의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음. 비관론자들이 얘기할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으로 더 세상은 어려워질 거야 라는 근거를 음.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데이터라든지 근거가 많을수록 어 음. 뭐 저런 선택이 더 현명한 것 같아 라는 음. 이제 그런 심리적인 어 어떤 어 요동이 치는 거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시장은 음. 항상 우상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떤 의지나 결정들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음. 어차피 항상 항상 좋을 수도 없고 항상 그렇죠. 나쁠 수도 없는데 예. 어, 항상 나쁜 시장에서 내가 좋은 것을 찾겠다라는 사람과 항상 음. 좋은 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나쁜 것만 찾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웃음> 있죠. 그래서 예. 그두 가지 선택 중에 나는 예. 무엇을 할 것인가가 결국에는 예. 어, 우리의 미래의 자산이 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나쁜 것, 항상 나쁘다라는 것에서 좋은 것을 찾는, 찾으려고 네네. 하는 사람. 네. 그 다음에 항상 좋다라는 것에서 나쁜 것을, 유독 나쁜, 불편한 것들만 눈에 보이는 네네. 경우라면 아무래도 일상에서 항상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음. 가진 이런 분들이요. 예. 그래도 좀더 기회를 자신의 음. 것들로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비교하는 습관이 예. 참안 좋은 것 같거든요. 비교 음. 근이 비교하는 습관은 나의 어떤 음. 경험이라기보다는. 어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예. 사실 이제 10대가 되면 중고등학생만 돼도 나의 의지 관계없이 나의 위치가 평가가 자연스럽게 음. 되다, 되다 예.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삶의 어떤 경험들이 계속 훈련이 되면서 음. 상대적인 어떠한 비교 이런 예. 비교 속에서 이제 내가 추구하는 어떤 삶의 행복의 어떤 질보다는 상대보다 행복하면 된다. 상대보다 예. 좋으면 된다. 이런 음. 기준들이 너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어,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비교는 청소년기 뿐만 아니라 <웃음> 어른이 된 이후에도 네. 심지어 노년 이후에도 네. 은퇴 후 노년 생활을 하면서도 비교가 참 많다라는 네. 것들을 주변에서 익숙하게 음. 느낍니다. 그죠? 네. 그 포모라는 것도 일종의 그 비교에서 나온 거네,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항상, 상대방은 항상 이기는 것 같거든요. 항상 예. 성공하는 <웃음> 것 같고. 네, 예, 상대방은. 제, 예, 근데 제가 볼 때, 상대방이 뭔가, 뭐, 내가 수익이 30% 났어. 예. 아니면 내가 돈을 벌었어라고 했을 때는, 어, 그분들이 꼭 하지 않는 얘기 한 가지 있죠. 예. 실패한 얘기는 안 합니다. <웃음> 예. 어,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음. 성공도 있고 실패의 경험도 있는데 맞습니다.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없죠. 아무도 예.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성공에 대한 부분들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서 음. 어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투자해서 잘 됐는데 나는 예. 왜 이래? 라고 음. 생각이 들면 예. 난 소외됐다. 난 예. 상대적으로 잘 못하고 있다는 라 음. 그런 자책감을 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항상 이기는 사람은 없다 음. 이 부분을 기억을 해 주시면 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러면 어, 포모 정우군이 유행하는데 그것은 이제 비관주의 네. 경향이고 그것을 그 같은 이제 유혹에서 잘 벗어나려면 첫째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사고를 네. 가지자 나쁜 것 사실 이제 어, 나쁜 면을 보다 보면 나쁜 것만 보이고 네, 좋은 맞아요. 것만 보다 보면 좋은 면만 보이는데 여러 가지 좋고 나쁜 것 중에서 좋은 것을 보는 습관을 네. 자주 익숙하자. 네. 나쁜 것을 보는 것보다. 또두 번째는 비교를 하지 말자. 네. 비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나 자신을 잘 내면에, 네. 내면에 관찰이 좀, 좀 필요하겠다. 그죠? 네, 네. 또, 어, 다른 사람과 이 비교에서 특히 나만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네. 잘 되는 것 같은데, 어, 다른 사람 역시도 사실은 말하지 못하는 부분,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네. <웃음> 그것들을.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예. 어, 우리나라는 식당에 음.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잘되면 배가 아프다 배가 뭐 이런 아프다. 말이 있는데 <웃음> 예. 저는 이런 문화도 조금 바뀌어야 될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잘된 사람들을 음. 좀더 마음껏 부러워해 보시는 부러워해 거, 보. 네 음. 그리고 잘된 사람들하고 가까이 음. 지내시는 거이 부분들이요. 예. 어떻게 보면 성공의 기회를 좀더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는 비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상대방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음. 마음도 넓은 마음, 좀 여유 있는 음. 마음이 있게 됐을 때, 네. 남을 쉽게 그, 마음껏 음. 불어해줄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심리가 네. 자기가 자랑하는데 막 이제 주임새를 넣어주고 네, 동조해주고 동의해주고 하는 사람이 네. 더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자기 이야기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오히려 상대방이 잘된 거를 굉장히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느껴지는 순간 예. 대화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적게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잘 됐을 때 마음껏 어 너무 음. 멋있다, 너무 잘 됐다, 어 정말 부럽다 음. 이런 표현을 마음껏 하는 어떤 음. 습관들이 갖춰지게 되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저는 예. 저희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한테 음. 마음껏 그런 것들을 부러움을 음. 표현하게 하거든요 예. 그런 그런 결과 주변에 친구가 많아요 음. 근데 저는 성인이 돼서도 정말 중요한 건 결국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공의 기회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좋은 어떤 인간관계를 음. 맺기 위해서는 이런 마인드도 참 중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뭐 재정 쪽에 일을 하고 있지만 돈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네, 좋은 사람과 더불어 많이 사귀는 것. 네, 네. 아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동의해주고 또 박수를 쳐주고 추임새를 넣어주면 네. 또그 사람이 성공한 노하우를 네, 그죠. 맞아요. 내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 시간은 돈을 지배하는 3한가지 부의 도구, 오지의 작가님하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같은 비관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을 쭉 해주셨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든 이것들은 일종의 마인드고, 네, 마인드고, 또 실제적인 음. 프렉티스 활동의 영역도 필요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내가 잘 성장해야 되는 건데, 예, 성장해야 된다고 할 때, 이제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물론 꼭 직장인 아니더라도, 해가 이제 저물면, 네. <웃음> 대부분 그때까지 일과를 마감하잖아요. 네, 네. 마감하고 어떤 이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네. 물론 식사다고 하겠지만, 그 짜투리 시간을 어 어떻게 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책에 보면. 네, 네. 퇴근 후 2시간 활용에 대해서 예. 한 꼭지가 있던데 그것을 제가 아주 감동스럽게 읽었거든요. 예. 퇴근 후 2시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어, 사실은 내 미래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시죠. 그렇죠. 나는 예.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음. 그런데 어,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고 있다면 예. 과거의 나의 경험들, 나의 선택들이 지금의 현재 나를 만들었다고 볼수 있잖아요. 예, 예. 마찬가지로 퇴직 이후에 아니면 음. 미래 뭐 5년, 10년 뒤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이제 매우 궁금하시다면 예. 지금 내 삶을 음. 어,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예. 미래가 보이실 거예요. 예. 그래서 매일 2시간이 음. 어, 굉장히 짧을 수도 있지만 이 시간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요.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예, 예를 예. 들어서 매일 2시간 내가 이제 퇴근 후에 음. 스트레스가 생겨서 푸집을 음. 매일 가요. <웃음> 예. 그렇게 하신 분들과 매일 푸집 사장 시... 예. 좋겠다. <웃음> <웃음> 그렇어뭐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서 좋긴 예. 하겠지만, 근데 매일 2 시간 또. 어, 산책을 하고는 운동을 음. 했다. 근데 이 결과가 5년, 10년 뒤에는 예. 건강으로 분명히 나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처럼 시간이 굉장히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이 작은 차이가 결국에는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도 직장을 오랫동안 다녀서 음. 어, 사실 퇴근하면 매우 피곤하고 예. 사실 퇴근하는 순간부터 집에 가서 쉬고 싶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 너무나 공감을 예.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뭐 퇴근 후에 쉬지 말고 뭔가 를 음. 해라 이런 메시지보다는 퇴근 후에 쉴때 쉬더라도 뭔가 미래에 내가 기대하는 음. 삶이 있다면 그 예. 삶을 미리 준비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의미로 예. 어, 이 꼭지를 썼어요. 음,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네. 그두 시간을 어떻게 좀 네. 어,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활용하세요? 어, 저는... 지금도 사실 다양한 음.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예. 어 이제 대표적으로 뭐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제 이제 고객님들 케이스 예.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음. 어 이제 50대, 60대 이제쯤 음. 되셔서 어,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그런 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안정적인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퇴 이후에 이제 삶을 고민을 하시면 음.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면 좋을까? 아니면 이 정도 소득이면 충분할까? 예. 이 고민은 어떤 직장이든 관계 없이 다 동일하게 맞습니다. 고민을 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리는 게 음. 어, 일단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를 음. 나를 좀 점검해 보시고 예. 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 보신 것들을 예. 권유해 를 드려요. 그래서 예. 사실은 지금 현업에 있으실 때는 음. 어,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음.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 직장을 다니는 시 경우가 많거든요. 예. 뭐 내가 정말 좋아서 음. 다닌다기보다는. 음.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는 이제 좀 일에 대한 패러다임 이 음. 많이 바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돈은 좀두 번째가 되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는 음. 일을 통해서 나의 어떤 자아 실현, 음. 그다음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일을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 한 예는 이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예. 고객님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 이분은 여행을 평소에 너무 좋아하시니까 음. 이제 그 가족들이 굉장히 행복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행복한 기억을 음. 이제는 업으로 해보시면 어때요? 라고 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2, 30대가 좋아하는 여행 스타일이 있다면 실버들에게 맞는 여행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실버들은 막 여기저기 다 있는 거를 선호하지 않으세요. 음. <웃음> 왜냐면 그만큼 체력도 힘드시고. 그렇죠. 그래서, <웃음> 어, 중요한 어떤 타겟에 맞게끔 음. 그 포인트를 잡아서 여행을 하면 참 좋다라는 음. 이제 제가 해외 사례를 통해서 제안을 드렸고, 이제 이분이 이제 고 자신의 어떤 경험들을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하시고, 예. 또 관련된 자격증도 이제 공부를 예. 하시면서, 음. 이제 아, 제 2의 업으로 이걸 삼아도 음.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자격증을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일자리를 음. 만드신 경우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어학 공부 음. 어학 공부를 꼭 하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어 이제 의학 저널에서도 이제 많이 음. 나오는 얘기인데요. 나이가 드실수록 걱정하시는 부분이 기억력이 감퇴되는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예. 그게 이제 보통 치매로 많이 연결이 되는데 음. 어, 새로운 언어를 꾸준히 배우시고 이제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 제2외국어를 음. 하시게 되면 이런 인지 기능이 4배 정도 예. Yeah. Oh. 저하되는 것들을 막는다고 합니다. 음, 예, 그러니까 예. 사실 건강에도 좋지만 음,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건그 세상의 문화로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간접적인 어떤 경험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어, 내가 이 나이에 음. 어, 이런 언어를 또 배우는구나 이런 음. 새로운 자신감 그리고 예. 어, 또 그런 도전감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예. 제가 아는 분은 나이가 80대신데 오. 러시아어를 꾸준히 배우세요. 예. 어, 요즘에는 또 이렇게 그 비대면 대가 돼서 음. 꼭 굳이 학원을 안 가더라도 음. 줌이든지 온라인으로 네. 배울 수 있는 게 많으신데요. 사실 그분한테 어, 지금 이언어를 배워서 뭐 어떤 걸 음. 하시려고 그 여쭤 볼수 있잖아요. 네. 여쭤 봤더니 그냥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자기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그 평소에 이제 역사를 좋아하셨고 음. 역사에 관련된 일을 하셨었는데 이제 그 언어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내가 탐구하고자 음. 이제 공부를 했다고 라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아 정말 즐거운 공부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말씀 쭉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먼저 찔러야겠네요, 그죠? 네, 네. <웃음> 공부를 하던, 그런 뭐 어, 공부를 할수 있는 수강권을 끊든, 네. 또뭐 건강 관리를 위해서 또 건강 관련된 헬스 관련된 걸 끊든, 네. 또 여행 어, 관련돼서 뭔가 그 시간에 여행 예행, 공부, 여행에 관련된 것을 할수 있는 또 이런 어, 수강권을 끊든, 네. 또 그렇게, 그죠? 네, 그리고 또 경험들을 정리해 놓으시는 습관도 음, 참 좋은 것 정리. 같아요. 예. 꼭 돈을 드리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음. 정리를 해서 요즘에 뭐 블로그도 많고요. 예. 유튜브도 통해서 이제 SNS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시니어분들이 유튜브 시청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인데, 음. 어, 제가 저도 최근에 유튜브 편집하는 걸 배웠거든요. 예. 근데 같이 배우는 수강생 중에서 시니어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예. 이분들이 이걸 왜 배우시나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음. 근데 어 굉장히 이유는 소소하셨어요 예. 뭔가 우리 가족들의 어떤 기록들을 남기고 음. 싶다 아니면 우리 손자들 손녀들이 커 가는 것들을 어 내가 이렇게 공간을 음. 통해서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반면에 또 자신의 어떤 아픔 음. 그러니까 아팠던 이런 경험들을 내가 치료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공유해주고 싶어서 예. 만드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음, 나는, 음. 어, 이제는 플랫폼이 너무 잘 나와서요. 음. 조금만 관심있게 배우신다면 예. 많은 비용을 드리지 않고도 나의 지식이나 경험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음. 많은 것 같아요. 예. 요즘 시니어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에 가장 네. 어, 독자층이 많죠. 네네. 또, 동시에 유튜브에 자기가 스스로 유튜버가 되어서, 네네. 방송에 되어서 진행하는 채널도 맞아요. 굉장히 시니어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죠. 이게 퇴근 후 2시간이든, 뭐, 퇴근 출근 전 2시간이든, 어,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루에 꼭 2시간 정도는 다음을 위해서 좀 준비하는 습관을 갖추자. 네, 네. 예, 그 말씀이네, 그죠. 네. 그리고 재테크 관련해서도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음.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다. 예. 그러면, 집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요. 음. 집 근처 부동산 사장님하고 커피 예. 한 잔이라도 하고 들어가셔도 매우 도움이 음. 됩니다. 그래서 예. 평소에 내가 관심있던 지역이 있었거나 음. 아니면 내가 좀 공부해보고 싶었던 어떤 부동산의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예. 주변의 부동산을 투어하시는 것도 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라고 예. 보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정보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음. 되는데요. 자주 얼굴을 보다 보면 음. 좋은 정보가 생겼을 때 사실 예. 그분한테 연락을 예. 드릴 확률이 높죠. 예. 그래서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음. 인재들을 심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예, 제가 하루 2시간을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요. 무려 네. 1년을 따지면 한 720시간 나와요. 맞아요. 720시간 나오는데 이걸 하루 24시간이잖아요. 네. 2 4시간 따지면 무려 한달 30일에 나오는데, 네, 네. 우리가 24시간에서 실제 활동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잠자는 네, 네. 시간 빼고 하면 한 두세 달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두 시간, 두 시간, 두 시간을 계속 이제 쌓아가면 네. 큰 시간이 되겠고, 네, 네. 앞서 이제 이야기하신 것 중에 나 자신을 좀 점검해 보자. 네, 네.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또, 어. 준비할 것인지, 이런 리스트 업에서 시작해서 그 짜투리 시간을 이제 뭔가 결심을 하고 질러서 해 본다면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활동이라고 하죠. 네, <웃음> 활동으로 연결한다면 네네. 아마 어, 틀림없이 그 이후는 그비포에 애프터 크게 성장해 있고 변화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오지혜 작가님 돈을 지배하는 31가지 부의 도구, 오지혜 작가님과 함께 여러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첫 번째 컨셉으로 포모족들, 그 다음에 또 포모 정우군, 네네. 여러 가지 비관주의 팽배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긍정화 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어, 똑같은 하루 두 시간을 정확하게 되면 내가 구별해서 네네. 그것을 계속 쌓아서 뭔가 변화와 발전의 도구로 삼으면 어떨 것이며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다라는 네. 것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 많은 도움 되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또 2부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